해외여행 첫 여행인데 <웃음> 고창이런 데를 <웃음> <웃음> 그냥 처음 왔어요 못 모르고 근데 <웃음> 웰컴 두 고창 웃겨요 <웃음> <웃음> 왜 하고 있지네 <차>. 네. <웃음> <근데, 웃음> 너무 좋아 저한테는, 너무 잘아다 너무 잘한다 뭐야, 끝난거야? 기다려봐 <웃음> 이런 데가 이런 풍경이 있는지 이런 풍경을 본 것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... 그래도 전 너무 좋고뭐 누가 갈고긴 하겠지만, 옆에 있는, 이렇게 배드, 배드, 배드, 배드. 어우, 너무 좋네. 허정하네. <웃음>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여기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여기 만약에 막 프레라고 막뛰고 그러면 전 여기서 쓱쓱를할거 아니에요. 그리고 자리만 딴 데로 막 가고 여기 는것 같아요. 43년 만에 처음 혼자 여행 온 거야. 정말 너네가 부 아침에 일어나서 맥주 한잔열시 <목소리도> 되면서 맥주 두잔 열세시 되면서 맥주 세잔 십오시 되면서 맥주 네잔 십칠시 되면서 맥주 일곱 잔 십시 되면서 어느새 한 박스, 내가 이리 맥주를 많이 마셨나? 그게 말이야. 내가 진짜 혼자 마신 거야? 그게 말이야. 그게 먹다 보니, 아, 냉장고가 터피했네. 아, 내가 먹었던 거구나. 하루 스물 네 병. 진짜 스물 내 병. 처음 왔어요. 못 모르고. 근데 <웃음> 웰컴 두고 자. 웃겨. 내가 웃지마. 아니 야았 너무 좋아. 너무, 좋아해, 좋아해, 좋아해. 좋아해. 좋아해. <웃음> 너무 좋아. 좋아 <웃음> 그러니 사장님한테 야돈줄 테니 그냥 사와라. 더 <웃음> 싸. 더싸더싸도싸도싸도싸도아싸아사장님한테 아, <웃음> <더 싸대. 웃음> 아, 담배 신부를사 도사 도사 도사 담배 신부도 이미 샀어 사 도사 도그 도사 거야 너무 세너고사도 <웃음> <놓고> 어저께 <갔어? 웃음> <멋있게.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70 파트에 팔던거두개 핑거 누가 가지고 왔지 그거 가장 남은 건데 몰라, 뭘 말, 뭘말해 <웃음> 나한테 너무 독해하네 피다 보니 두 개밖에 못 피겠어 남기고 갔는데 누가 가져갔나 나도 안 가져갔다 썰려덟게 남은 담배 가 가져갔을까 1 8개 남은 담배 내가 찾고 싶네 <웃음> <웃음> 지금 남은 담배가 아까 아. 밖에 없어 어제 남은 1 8개 담배 아직 저 로비 하나 낳고 왔는데 <웃음> 제가 답변에서 대기에서 그 그거 하나 낳고 왔는데 <웃음> <웃음> 어 있겠지 가보네요 물이 이 탄산수 이거를 <웃음> 와이프한테 해주라고 사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픔 <웃음> 되게 심이 되게 세죠 오. 진짜 단근육이 형 아파 응, 아파요 어. 혼자 나가, <웃음> 나가, <웃음> 나가 나가 나어무사아